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클래시 JXXX a 필요 없어. 컵 없이 돌아온 일곱 소녀. 신보 데이 앤드 나이트 컴백 두 개의 타이틀곡. 틱틱뿜 질러스 선택 10분의 장편의 V. 물리니아이. 이야기 담아내 목표 조회수는 200만 표 그룹 클래시, 클래스, Y. 다 당돌한 매력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클라시, 형서 채연해주리연지 민보이선우는 26일 오후 4시 이집 데이 앤드 나이트 데이 앤드 나이트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진행했다. 클라시의 미니 이집 데이 앤드 나이트는 평범한 학생 데이 베어에서 아이돌 클라시 나이트 베어, 니아이 탄생 과정을 담은 앨범이다. 신보에는 평범한 학생 데이 베어에서 각각의 과정을 거쳐 아이돌 클라시 나이트 베어, 니아이 탄생 과정을 담았다. 클라쉬는두 개의 타이틀곡 틱틱붐 틱틱붐과 젤러스 젤러스를 내놓으며 전국 타이틀곡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무대 위 화려한 모습도 있지만 언제나 팬들 가까이에 있는 친구라는 메시지를 담아 다채로운 매력을 뽐낼 예정이라고. 지난 5월 mbc 방과 후 설렘으로 가요계에 첫발을 내디딘클라쉬 멤버들은 데뷔 앨범 클래스 이즈 오버 클래스 이즈 오버. 연작 시리즈 클래식 핫이 활발한 활동 후약 5개월만에 새 앨범 데이 앤드 나이튼를 선보인다. 한층 더 세련되고 도도한 매력을 강조한 이번 컴백에서 어떤 매력을 발산할지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틱틱뿜 뮤직비디오는 약 5분 13초, 두번째 타이틀곡 틸러스는 4분 53초의 러닝타임을 기록했다. 드라마 형식의 뮤직비디오의 발매 전부터 주목받기도 이날 평선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전에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이번 촬영에는 여러가지로 보완을 했다. 특히 감독님이 세세하게 촬영 지시를 내려주셨다. 드라마처럼 찍다보니 감정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기회가 된다면 연기를 꼭 해보고 싶다 고 이야기했다. 이어 사실 나도 결과물을 제대로 보지는 않았다. 틱틱붐에서는 아직 학생인 멤버들이 소화를 잘해주더라. 클라시의 성숙한 매력을 잘 보여줄 수 있겠다 싶었다 라고 말했다. 클라시는 목표가 있다면 앨범 차트 30위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며 소망을 드러냈다. 두 개의 타이틀곡 향후 방송 활동에 대한 계획에 대해 형선은 두 가지 노래를 음악 방송에서 모두 보여드릴 것이라며 팬들의 의견과 대중의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재원은 음악 방송 외에도 팬분들과 팬 사인회를 열고 싶다. 클라시 자체 유튜브 콘텐츠도 제작하고 싶다.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 클라시의 이름을 알리고 싶다. 며이지를 보여줬다. 지민은 티티븐 뮤비에는 데뷔 전 우리의 모습이 반영됐다. 당시의 모습을 촬영하다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고 밝혔고 해주는 연기를 하면서도 당시의 감정을 떠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뮤비 속형선은 방과 후 설렘을 하면서 성격이 변했다. 원래 자존감이 낮았다. 무엇을 좋아하고 행복해하는지 몰랐다. 프로그램을 통해 낭에 대해 알게 됐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고 전했다. 평소 리틀 제니라는 애칭을 가진 보은. 보은은 같이 이름이 불린다는 것만으로도 좋다. 다만 앞으로는 박보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장편의 뮤직비디오를 도전한 글라시. 리원은 요즘은 보기 힘든 뮤비다. 우리의 이야기를 10분 동안 담아의 영광이었다. 조회수는 공개 하루 만에 200만 뷰를 찍어보고 싶다, 고 고백했다. 한편, 클라시는 오늘, 26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미니 이집트이 엔드 나이틀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